누구의 말이 널 기쁘게 할수 있을까? 누구의 손길이 너에게 위로가 될까? 저희의 연혼의 저주가 현실이 되었어요 사냥감의 울부짖음을 듣는 거죠 끝없는 고통! <S> <S> 당신의 고통에 찬 표정이 기대되는 걸 무한한 고통.